있는 공간, 박혜원의 기쁨미 초콜릿에 태활하게 웃는 여자, 박혜원입니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어, 벌써 가을이에요. 어,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시집 한 권을 읽고 있는데요. 어 그걸 을 읽다 보면 이렇게 어머나 마로 <웃음> 에서 한번 모셔볼게요. 이 가을에 젖은 낙엽처럼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싶은 인디밴드 발산역 3번 출구 모셔보겠습니다. <웃음>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웃음> <웃음> 저희는 인디 밴드 발산역 3번 출근다. 우리가 누구? 발산역 3번 출근. 오케이 나같이 소리 질러. 좋습니다. 그럼 저희 멤버 소개가 있겠습니다 비트. 먼저 무시무시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기타리스트. 뭐라고? 아이고야! 네 목소리로 해 아이고야! 아이고야! 그런 상태입니다 오케이 비트! 자 다음은 버클 연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우리의 작곡가 세르디! 갑자기 왜 멈추는 거야? 좋다! <웃음> 다루기 굉장히 힘든 악기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광 없는 블라커 전형 블라 수석해 아이고야 아이야. 오 저희 첫 번째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말은 현대인들에게 가족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노래. 제목 키스 키스. Kiss! 아 선다. 네. 뭐야? 아이고 왜그 회세요? 아이 저 채륜이가 우리 박희원씨 얼굴을 보자마자 갑자기 악산이 떠올랐다 어. 그랬네요. 그래요? 예. 어, 그러면 지금 말 한번 들어 볼수 있나요? 오케이. 여기. 이 안에. 오케이. 이상하게 생겼네. 네. 저희 이걸 한번 쳐줬다 하면은 네. 여자 팬들이 그렇게 극성을 떨면서 흥분하게 돼 있습니다. 아이 설마 그런 게 어디? 어 이게 뭐야? 어. 예, <웃음> <웃음> 네, 죄송합니다. 사회가 흘 정신이 나간 거 같아요. 자, 네, 여러분 이쯤에서 특별한 순서 한번 마련해 드리록 하겠습니다. 게스트 모시는 순서. 우리의 최고의 친구, 최고의 인디펜드. 여러분들, 박수로 맞으십시오. 몽촌토송 1번 출연!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디펜드, 몽촌토성 1번 출연입니다. 우리가 들봉투성 기원식은 오케이 좋습니다 음. 아 원래 우리 봉촌투성 1번 출근은요 멤버가 두명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베이스의 이재영 자고요 바로 두 번째는 바로 벌써 눈치채신 분들이 몇분 계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바로 어제 되졌습니다 <웃음> 네, 목이 터져버려 고다가 목이 터져버렸습니다 네, 그중에 목젖을 안기고 왔는데요 어떠다또되지하겠습니다 아... 예... <웃음> 네, 감사합니다 뭘르게 보고 있어! 네 저한테 집중주시고요제희 네, 개수입니다 저희 봉초도서1번 즐거워! 예 네, 즐거우시죠? 감사합니다 네. 아. 우리 공연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몽초 도서 1번 출은요 관객 여분과 함께 호흡하는 그런 공연을 좋아합니다. 자, 그럼 함께 관객분과 함 호흡 맞보는그 순서가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잘할 수 있죠? 네. 오케이, okay, let's go. 근데 굉장히 급하게 나가세요. 아, 네, 아무래도 이 몸촌 토성역에 살다 보니까, <웃음> 네. 이 끝에서 끝이에요, 전철역이. 마차가 끊겨 시간이라서 얼른 뛰어나간 겁니다. 아, 그렇구나. 네. 오늘 발산역 3번 출구가 저희 공연장 처음이실 텐데 오늘 공연장 분위기 어떤가요? 아, 오늘 보니까 이쁘신 분들 많이 오셨네요. 중간 뒷줄에 아무도 없네. <웃음> <웃음> 세 번째 줄 정도에요. 아, 잘생기셨고 이분 이쁘십니다. 중간 줄 이쁘시고. 왜 나? 아, 깜짝이야. 바로 나불 거야! 이 목소리로 해봐. 나다니면 안 돼! 너희 나를 깜짝 어, 저기요! 어, 방송 중에 너무 심하시잖아요. 어, 그냥, 제 이쁜 아, 얼굴을 아, 봐서라도 그만들좀 마세요. 그 얼굴 보면 더하기 싫어지거든요. 제 얼굴이 어디가 어때서! 이상하게 생어요 진짜! 어, 제가 이래봐도, 어, 몸매는 끝내주거든요. 죄송나 죄송해. 어, 아, 아, 아. 어, 어 저기요. 아 어, 어, 제가 아까부터 또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와. 어, 이발산역 3번 출구, 왜 이름을 발산역 3번 출구라고 지었나요? 네, 아, 저희가 인디 밴드다 보니까 공연할 장소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 발산역 3번 출구 앞에 있는 그 조그만 장소에서 무료로 공연을 하고 있어요 오 그래서 발산뉴 3번 출구입니 그럼 그 공연 모습을 여기서 잠깐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 여기서 보여주긴 좀 그렇긴 한데요 어. 여러분 박수 좀 주세요! 원, 투, 원, 투, 쓰리 <meds> 오케이. <웃음> 할게요. 오, 완전 밴드네요. 아, 네, 죽을 때까지. 고맙습오세요 오, 케이예세요 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요정안녕 아니, 요 오, 도생 이번 요 오, 죠저기왜 나왔죠? 전 <웃음> 너무, 너무 안타깝습니다안타깝습니다안 아, 저희는 안타까운 마음을 한데 모아서 마지막 곡 불러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곡 준비하셨나요? 아, 저희의 마지막 곡은 이 콘서트장에 오신 여러 걸들에게 바칩니다 아름다운 모든 걸들에게 바치는 노래 제목 Hey Girl 그럼 Hey Girl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웃음> <웃음> 세상 아름다운 걸들에게 바칩니다 오케이.